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두 개가 필요해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. 침대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아, 침대가 너무 좁아. 아이쿠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. 침대 한 개에 세 마리씩. 드르렁 드르렁 끽끽끽 <웃음> <웃음>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풀장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아이고 너무너무, 너무너무 좁아. 좁아!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, 풀장 한 개에 세 마리씩. 참벙참벙 끽끽끽. 재밌다! <웃음> 우와, 우와 신난다! <웃음>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식탁 한 개는 너무 좁아요 좁아서, 좁아서 밥을 못 먹겠어요, 못 먹겠어요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, 식탁 한 개에 세 마리씩. 냠냠, 쩝쩝, 끼끼끼. 이제잘 잘 먹을 수 있어요! 있어요. 우와, 우와, 맛있다! 맛있다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, 세 마리씩 나란히, 끼끼끼, 신난다. 나란히, 나란히, 끼끼끼!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두 개가 필요해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침대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아, 침대가 너무 좁아. 아이쿠! 아기 원숭이 6마리, 침대 한 개에 3마리씩. 드르렁 드르렁 끽끽끽 아기 원숭이 6마리 풀장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아유, 아유, 아유, 너무, 너무너무 좁아. 좁아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풀장 한 개에 세 마리씩 첨벙첨벙 끼끽끼 재밌다 <웃음> 우와, 우와 신난다 <웃음> 아기 원숭이 6마리 식탁 1개는 너무 좁아요 좁아서, 좁아서 밥을 못 먹겠어요, 못 먹겠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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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, 세 마리씩 나란히, 끼끼끼, 신난다. 나란히, 나란히, 끼끼끼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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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렁두루렁 끽끽끽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풀장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아이쿠! 아유, 아유, 너무, 너무너무 좁아. 좁아!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, 풀장 한 개에 세 마리씩, 첨벙첨벙 끽끽끽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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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렁 드르렁 끽끽끽 <웃음> <웃음>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풀장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아유, 아유, 너무, 너무너무 좁아. 좁아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, 풀장 한 개에 세 마리씩. 첨벙첨벙 끽끽끽. 와, 재밌다. 재밌다. <웃음> 우와, 우와, 신난다. <웃음> 아기 원숭이 6마리. 식탁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좁아서 밥을 못 먹겠어요. 못 먹겠어요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식탁 한 개에 세 마리씩 냠냠 쩝쩝, 끼끼끽 이제 이게 잘, 잘 먹을 수 있어요, 있어요. 우와, 우와 맛있다! 맛있다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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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장 한 개는 너무 좁아요. 아유, 아유, 아유, 너무너무, 너무너무 좁아. 좁아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, 풀장 한개에세 마리씩. 첨벙첨벙 끽끽끽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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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원숭이 6마리, 식탁 한개에 3마리씩, 냠냠 쩝쩝, 끽끽끽. 이제, 이제 잘, 잘 먹을 수 있어요. 있어요. 아기 원숭이 여섯 마리 세 마리씩 나란히 끽끽끽 신난다. 나란히 나란히 오늘의 책 빨간사자